안녕하세요. 전시 리뷰의 젤리미입니다. 마이스트로 프랑코 아담이 전시를 다녀왔는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프랑코 아담이 전시는 지하 1층에서 작은 규모로 전시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프랑코 아담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전시의 주요 포인트는 작가 소장의 희귀한 은 조각들을 한국 관객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보인다는 점입니다. 주로 대리석, 브론즈 등의 소재로 조각을 하는데 은 조각의 느낌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고 느끼기에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34년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의 피사에서 태어나 9살 때 살고 있던 도시 피사에서 폭탄 투하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방의 진흙들이 튀겼고 그때 받은 흙 느낌을 통해 조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고대 미술의 영향을 받은 레오나우도 다빈치학교 카시나 예술학교와 플로렌스 순수 예술학교를 거쳐 1959년 견문을 넓히고자 파리로 가서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확대시킵니다. 그가 태어난 토스카나주는 자연 환경, 역사, 예술적 요산 고급 문화에 대한 영향력으로 유명합니다. 토스카나 지방은 에트루리아에 관한 동영상에서 잠깐 소개했었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미술사와 과학사에 영향력을 미친 여러 유명인들의 고향이며 우피치 미술관과 피티궁 같은 잘 알려진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즉 강한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랑크 아다미는 고향인 토스카나 특유의 정신과 해외에서 견문을 넓혀 자신만의 독창성을 결합해 새로운 작가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 유명 브랜드인 구찌, 보테가 베네타, 입세 로랑 등을 보유한 PPR 그룹의 회장 프랑스와 피노, 프레 가르덴, 위벨 에르메스 등 많은 패션계의 수장들이 그 작품들을 소장 중입니다. 미술, 골동품 및 수집품을 위한 세계 최고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라고 하는 i 발 v 아브닷컴에서 프랑코 아담의 조각품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프랑코 아담이가 그린 그림이 이 사이트에서 5,000유로에서부터 6,000유로까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의 조각 중 하나는 1만 유로에서부터 15,000유로에 평가됩니다. 그의 작품은 구상과 추상을 쉽게 결합하고 군더더기 없이 보여줘 조각은 단순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좁은 면이나 볼륨이 일관성 있게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코 아다미가 보유한 거장의 기술은 15세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위엄과 영혼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료와 영혼의 조화로부터 울려 퍼지는 풍요로운 화음을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감상자들의 그의 작품을 보고 무엇을 표현했는지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 들어가다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과 현실의 세계를 번갈아 보여주는 특징이지요. 프랑크 아담이 작품들을 보면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는데 트레이드 마크의 이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구라고 불리는 암모날트 형태인데 더 점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사고, 지식, 경험의 깊이감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있는데요. 작품 속 눈을 크게 표현해 보다 넓고 다양하게 세상을 바라보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은 한 단계씩 올라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다미는 다양한 소재들을 자유롭게 변형시켜 진실된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리석, 브론즈, 그리고 은 등을 조각재료로 선택해 형태를 조각하는 창조자이기도 하지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는 피에트라 산타는 15세기 미켈란젤로가 아틀리에 를 차리고 작품 활동을 펼친 곳으로 최고급 대리석 생산지인 조각예술의 도시입니다. 그의 작품은 표현하고자 하는 동물을 알아볼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적인 의미로 알아차립니다 프랑크 아담미의 작품은 다른 조각들과 비교해서 볼때 단순함과 솔직하게 그 정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대 작가들인 마이클, 피카소, 아르프가 추구하는 바부합입니다 피카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작가이지 않으신가요? 입체파 또는 큐비즘이라 불리는 20세기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의 창시자인 그는 인상주의 이후 평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물을 여러 시점으로 본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화풍을 유행시킵니다. 그 외에 입체파에 대해 주요 특징들이 많지만 그중 사물을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모아 한 화폭에 조합해서 그린다는 점, 3차원의 사물의 구조를 2차원의 화면에 담기 위해 형체를 조각 내에 표현한 점이 프랑코 아담미의 작품과 겹쳐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회화 작품은 단색의 강렬한 컬러로 조각의 그라데이션한 질감과 대비하여 더욱 작품을 부각시켜줍니다. 이번 전시는 동물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았었는데, 그 외에 사람을 주제로 한 커플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엉켜서 안고 있는 모습인 이 작품은 사람 아이콘으로 만들어 마치 키스헤링의 작품이 3D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페리에르 평론가 말처럼 프랑코 아담이가 작품에 대해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까칠한 미술 수집가들을 매료시키며 오늘날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코 아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